베트남 당락성을 방문 중인 태고종 전북총무원장 진성스님과 탑밴드 봉사단은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베트남 당락성 최대 축제인 제7회 부혼 마트온 커피 축제에 참여한 데 이어 3월 11일 부혼 초등학교를 찾아 정수식수대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정수식수대가 설치되는 당락성 부혼 지역은 주민의 98%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원초등학교는 37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41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정수식수대 시설은 깊이 100m에서 150m 관정을 뚫어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해 500명 이상이 마실 수 있는 저장탱크와 정수냉각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부혼지역의 열악한 전력 사정에 감안해 3킬로와트의 태양열 발전시설도 갖추게 되는데 정수식수대 설치에는 양만 달러 우리 돈 1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진성수님은 감로와 같이 맑은 물을 어린이들에게 전함으로써 부처님의 자비가 오래도록 이곳에 흐르길 발원한다며 힘든 내색도 없이 즐겁게 함께 해주는 봉사자들이 있어. 나눔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들어와서 어린 아이들의 눈방울을 보고 베트남의 어,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내가 큰 복을 짓는 거다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형편에 맞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나 외국외사원나 교육청에 있는 분들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식수대가 완료할 때까지 잘마무리해 해줬으면 합니다. 소승의 마음 같아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저희 마음을 천천히 일단 우리 아이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먼저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이 아, 어여쁜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동양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라 생각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보호을 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이 아이들한테 물을, <웃음> 물을 주고 부탁드겠지만여기 와서 보니까 가장 급선무가 그 학교 외벽이나 내벽에 이 페인트 감기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사고 직원에게 이 페이트를 하는 비용을 물어봤는데 이번 기회에 이 페인팅까지 했으면 합니다. 에, 점차 우리가 더,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스님은 또 한국의 문화와 베트남의 문화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베트남의 불교와 한국의 불교가 친밀감이 있어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며 식수정수시설은 많은 학교보다는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락성 교육부 관계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2010년부터 태고종 국제구 단체인 나누우리를 통해 캄보디아 시 m 립 등의 9개의 정수식수대 설치에 동참해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외 복지 사업에 나서 호치민 탄탄호이 초등학교, 당낙성 양마우 초등학교 등의 냉각기능이 있는 정수식수대를 설치하고 매년 5차례에 걸쳐 필터 교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3월 12일에는 2017년 5월에 설치했던 식수정수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호치민시 구찌구 탄탕호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식수정수시설인 물탱크의 위생상태와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를 확인하고 직접 정수기 필터를 교체한 후 청소 및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